요즘 주변인들이 적지 않게 코로나에 걸렸고 결국 저도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슬기롭지 않은 경민생활. 아 주변 지인들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랑 접촉한 적이 없으니 아마 코로나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파서 몸져 누은게근 10년 만이라 이게 단순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영 구별이 안 가서 자가 키트를 써봤는데 일단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 생각컨데 아픈 원인은 아마 최근에 선풍기 시계 맞고 감기 걸린 메조미를 매일 안꽂아서그 감기가 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어제부터 안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잠시 깼을 때 시킨 죽이 도착해 기만해가 가져와준 모양이네요 간이 책상을 펴 먹을 준비를 합시다 아 참고로 위도은 대충 입었는데 바지를 못 찾아 하의는 안 입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책상이 절묘하게 잘 가려주는군요 그럼 어디 한번 먹어봅시다 알타먹으니 더욱 꿀맛이네요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고 무시무시한 자가검사를 할 차례입니다 심호흡 한번 해주고 조준 <웃음> <웃음> 코 찌르기에 성공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목에 좋은 배차나 마시고 있죠 코로나에 걸리면 흔히들 후각이 약해진다 해서 차 향을 맡아보니 어, 진짜 아무 냄새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귀를 껴 냄새를 맡아봤는데 후각은 아주 멀쩡하네요 뭔가 방구로도전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튄 방귀는 일단 전부 들이마셨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네요. 그뒤 안심하고 한숨 푹 자려는데 더워. 어제 새벽부터 아침까진 오한이 들어 겨울이불을 덮고 잤었는데 밥한끼 먹었다고 금방 몸이 후끈후끈해 버려져서 여름이불로 갈아 덮고 다시 한번 꿀잠을 때려줬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미각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죠. 지금까지의 정황상 단순 감기일 것 같긴 하지만 아침 죽 먹을 때 맛이 잘안 느껴진 것 같기도 해서 확실히 알아보고자 알찜을 보통 맛으로 주문해봤습니다. <웃음> 미각도 확실히 살아있네요. 한가지 무서운 사실은 더럽게 음. 매운데 마실 수 있는 건 따뜻한 배차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A few moments... 겨우 다 먹었네요. 다 먹었으니 다시 공포의 자가검사 시간입니다. 음성이네요. 이제 자고 일어나서 내일 컨디션만 살펴보면 될 듯합니다. 다 나았다. 아니네 아직 아프네.